녹용이랑? 녹용은 사슴머리에 자라는 뿔인데 사람 손톱과는 달리 윗부분으로 갈수록 더 새롭게 자라는 부위입니다. 녹용은 사슴과의 매화로, 마로, 대록의 수사슴의 털이 빽빽하게 나고 아직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만 골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입니다. 사슴은 보통 태어나서 3년 정도 되면 뿔을 자를 수 있는데 그 뿔이 자라는 힘이 대단하여 모든 양력을 이끌고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합니다. 따라서 뿔의 가장 끝가지가 약재로서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백초한방 종류는 산지에 따라서 뉴질랜드산, 러시아산이 있고 부위에 따라서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뉩니다. 대개 분골은 소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성분이 많아 성장한약이나 노약자, 큰 병을 앓으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을 하며 상대는 조혈작용을 하여 심장과 위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대는 강장, 강정작용 및 부인과 질병에 효과적입니다. <목소리>